공부도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진짜로 좋았으면 전과 사범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꿈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꿈이 큰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선제 타격을 법제화 했고 연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지난달 30일 동해상에 집결했고 한국의 이지스함 및 일본의 자위대까지 포함한 한미일 삼국해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는데 바로 이 훈련에 대한 비난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한미의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연합훈련을 한데 대해서 국방 참사라고 한마디 신호를 보내니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민주당 인사들이 볼 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우길기를단 일본해상자위대를 독도인근까지 불러들일 필요가 있느냐 일본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 하자는 것이냐 일본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다 라는 등 온갖 잡설을 제기했는데 그러나 이재명이 머리가 나쁜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이 머리가 나쁜 것인지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진실된 팩트를 보시면 이재명 이하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단번에 느끼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진실된 팩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한밀 3국의 이번 대잠수함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 10월 한밀 국방장관 대잠수함 전 훈련 합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거 문재인 이가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명씨 그렇게 화나시면 문재인 한테 가서 따지시는게 어떠실까요 최소한의 팩트체크라도 제대로 하고 비판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둘째 독도 인근까지 일본 함정을 불러들였다는 주장은 제대로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성의가 없는 것입니까? 손과 머리는 뒀다 뭐했으십니까? 당신들 지지하는 개딸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이번 훈련은 독도 근처 우리 영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독도에서 185km, 일본 근에서 12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된 것입니다. 공해란 무엇입니까? 전 세계 모든 군함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시절 2017년 4월 10월 12월에 한미일 해상훈련에 이어서 2018년부터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공개했을 뿐 해마다 한미일은 연례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이중 규모가 큰대잠수함 훈련은 문재인 때인 2017년 4월 실시한 이래 5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점이 그 점이 다를 뿐입니다. 지난 9월 초 김정은은 핵무력의 선제타격을 선언했습니다. 연이어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의 전투기, 폭격기 등 12대가 시위비행을 한데 이어 지대공미사일 등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약 4,500km 비행 후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정부는 아침 시간에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열차 운행도 일부 중지되는 등 일본 열도는 초비상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궁지에 몰림에 따라 푸틴이 핵단추를 만지작거리는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서 머뭇거린다면 북한의 김정은 은이 같은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어떤 오판이라도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로 핵이 사용된 이래 우크라이나에서 핵이 터지는 것을 목격할 가능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이때 북한은 전해하지 않던 전투기를 기동하거나 4500km의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유사시 미국 괌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핵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한을 향해 치닫고 있고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이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는 위기 중에 큰 위기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직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운동권 세력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mbc 등 온갖 좌파 기자들과 언론 들을 동원해서 외교 참산이 극단적 친일 행위니 하면서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식한 대일 죽창가에 몰두한 사람들인지 오늘 이들의 뿌리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를 열독해 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댓글 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그들이 늘 해오던 것으로 착각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핵무기가 그만큼 완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시점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역시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극성 1형 slbm 다시 말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한 채 북한의 잠수함이 일본 또는 미국 근해 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도가 탑재된 북한의 slbm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북한의 목적 다시 말하면 유사시 이 잠수함이 은밀하게 미국 근해까지 진출해서 미국의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막으려는 협박용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는 필사적으로 잠수함 탐지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빠르게 증강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억제하려면 한밀협력은 군사전략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둘째 동해상에서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상초계기배여대를 갖고 있어서 대 잠수함 작전능력을 갖고 있는 일본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동해는 수심이 깊고 잠수함 탐지가 어려운 수중환경을 갖고 있어서 잠수함 천국이라 불리울 정도라서 한미일 3국의 협력과 훈련은 군사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는 대 잠수함전은 매우 복잡하고 진화하는 영역으로 특히 한미일 연합과 함께하는 연합작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 측면에서도 한미 양국훈련보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한미일이 안보협력과 훈련을 강화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의 뒤를 봐주는 중국으로서도 3국의 군사협력은 중국으로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견제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맨날 깨지는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어떨 때는 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전직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박병계는 별다른 내용도 없이 소리소리 지르는 악다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최강욱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뻔스러움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초록은 동색이다 끼리끼리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한술 더뜬 사람이 알고보니 이재명이었습니다. 그 두목의 그 졸들이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관찰해보니 이재명 이 알고보면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노력이라도 해서 공부라도 해야 하는데 하는 말마다 요즘 엉뚱한 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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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제3자 뇌물죄도 사실상 빼박이라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답건도 쌍방울과 엮여서 이미 꼬리가 밟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시간문제일 뿐 그가 10여 가지나 되는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라니 믿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자와 이자를 지지하는 자들의 머리에는 온통 반일축창가 부를 생각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흠을 들춰낼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러니 팩트체크도 안하고 비판을 위한 내실도 없는 엉뚱한 얘기만 싸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픈 사실은 이재명의 이 말이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30에서 35%의 안면몰수 지지자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통하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데 대한 대가는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inferiors.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를 그저 보고 관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질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에 가입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여러분 검색창에 국민의힘이라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당원가입란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채워 넣으시고 특히 매월 당비를 천원이상 자동이체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당비가 납부되시면 그때부터 국민의힘 책임당원 자격 이 부여됩니다. 이준석이 숟가락 얹지 못하도록 추천인은 김채환 또는 윤석열이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당원이 되시면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김웅 등 위장우파로 평가되는 자들을 걸러내는 모든 투표에 참여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민의힘 당원가입운동은 요즘 김채의 시사이다에서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힘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당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현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